안녕하세요. 초론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어느새 오늘이 6월 3일이죠. 어, 양도세가 좀 많이 강화되고 그리고 뭐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다주택자는 중과되는 어, 그런 게 적용되는 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지가 3일째입니다. 어, 오늘 뭐 여기 뉴스에 메리경제 신문에 보니까 부산 아파트 가격 1년째 상승 중 전국 평균보다 높다라는 기사가 나와있어요 흔히 내 집이 얼른 안 팔리고 예를 들어 뭐 구축에 있는데 어 팔려고 내놔도 뭐 세금 때문에 취득세며 양도세 이런 중과 때문에 얼른얼른 안 팔릴 경우에 부산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데 올라가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1년째 상승 중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 부산 아파트 가격 1년째 상승 중이고,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더 기록을, 어, 이렇게 높은 기록을 보이고, 한국부동산원 3일, 오늘 자료입니다, 이게. 매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1%가 올랐습니다. 5월 31일 그 기준을 놓고 볼 때, 5월 15일, 지난해 6월 15일 이후 51주째 연속 이렇게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주간 아파트 가격이 0.2%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5월 셋째 주에는 0.3%대로 그 상승 폭이 조금 더 커져 있네요. 그러면서 아파트, 부산 아파트 누적 그 상승률은 6.24% 에요 전국 평균이 5.54% 인데 그것보다 높은율이라고 나와있고요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8.49%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8.14% 그 다음에 강서구가 7.94% 부산진구가 6.43% 동래구가 6.2% 연제구가 5.54%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수영구가 여기에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해, 동, 남, 연, 진다 들어가 있는데, 수영구 대신에 강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지역별 이제 아파트 그 가격 변동률은 5월 31일 기준으로는 해운대구가 0.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재개발 이제 개발 사업 기대감이 있는 해운대구 우동, 좌동뭐 이런 중저가 아파트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어그 좌동에는 리모델링 이슈가 있고 그죠? 우동에는 우산구역이나 뭐 이런 데는 또 재개발 이슈가 있잖아요. 뭐 사무가 그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게 있죠. 사무가든 우동 산부역 그든 뭐 마리나 시리즈들 쭉다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 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사상구는 저평가 인식이 있는 모라 엄궁동을 음궁, 중심으로 그곳에 있는 구축 대단지 아파트, 그런 곳이 0.36% 그리고 사하구는 0.34%대 이렇게가 또 올랐습니다. 다대 장림동 역세권 구축 아파트 요게 사하구에는 0.34%가 수력을 이룬 것이다대장림동의 역세권 구축아파트가 그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금정구도 역세권 신축아파트 위주로 0.33%가 올라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값은 누적 상승률이 강서구가 7.27%고요. 가장 높았네요. 강서구라면 명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해운대구가 6.05% 그리고 사하구가 5.36%, 사상구가 5.28%, 부산진구가 5.09% 순으로 전세값 유적 상승률도 올랐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어 집이 뭐 매매가만 오른다 이러면 어, 두기 수요만 들어와 있나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왜 매매는 미래의 어떤 그 상승을 위해서 내가 실제 거주하지를 않아도 어떤 뭐 투자적 가치에서라도 이렇게 사놓을 수가 있는 게 그런 게 매매에 대한 투자잖아요. 근데 전세는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높여서 막 전세금을 넣을래.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정직하게 반영이 되는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 시장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실제로 여기 한국부동산원의 어, 주간 아파트 동향의 전세 가격지수를 시군 구별로 제가 나누어서 부산지역만 각 구별로 3월 8일부터 3,4,5 이렇게 석달간 그 데이터를 여기 지금 가져왔거든요 이 데이터에 보면 어, 이 부산입니다 부산 전체가 보면 거의 빠진게 없습니다 아까 뭐 51주 연속 부산의 매매가가 상승 나와 있는데 선세 역시도 석 달치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빠지는게 없어요 빠지는게 없고 전부 빨갛게 계속 매년 매주 매월 매주 이렇게 누적 빨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세는 이렇구요 그러면 이제 전국주택가격 중에 매매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그거는 어, 전세지수였고요 아까 전세지수를 바탕으로 어, 그 다음에 주간동향에 매매지수는 어떻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지수는 우리가 전체를 다볼 필요는 없고요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어, 빠지는 곳이 없이 다 올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으로 한번 내려가볼까요? 전국이 불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니 지금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부산을 한번 보시면 부산 역시 3월달부터 지금 5월달까지 3달치의 통계자료가 어, 여기 보시면 어, 전반적으로 매매지수 역시도 다 올라 있습니다 수치가 빠진 곳이 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 올라가는 그 수치의 폭은 조금씩 오히려 더 커져 있습니다 수치 상승의 요 폭이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뭐 이렇게 자 부산 데이터입니다 여기가 부산 전부 다 올라 있죠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주간 동향이 아까 매매지수 다 빨갛게 올라 있고 아, 그 전세지수 다 올라가 있고 매매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가 빠졌다 뭐덜 올랐다 덜 올랐다 차이는 있지만 하락으로 가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 수치를 우리가 살펴보듯이 어, 그렇다면 어, 과연 6월 1일입니다 이미 어, 5월 말까지는 그동안 어, 세금을 중과로 내실 분들 어, 특히 어떤 분들의 거래가 많이 있었냐면 어, 6월 1일이 지나면 내가 처음 샀던 날부터 만 2년이 지나지 않으신 그런 분들 근데 5월 말까지 안에 1년은 지났고 2년은 안 지난 그런 분들의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 이제 6월 1일 이후에는 그런 물건들이 움직일 게 아니고 지금은 어, 움직인다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간이 어, 끝날 때가 다 돼서 안 팔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 있죠. 대신 9억까지 세금은 비과세가 되면서 팔수 있는 그런 물건 어, 그런 물건들이 움직일 거고요. 어, 기존 아파트들 금액이 가격이 세고 이제 이런 물건들은 어, 일시적 1가구 유주택 물건 아니면 내가 지금 1주택인데 이걸 세금 안 내고 그냥 처분을 하고 그 처분한 돈으로 좀더 상급지로 옮기려고 한다든지 어떤 뭐 그런 분들 그런 물건이 이제 나올 수 있고요. 기존 아파트는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 세금이 중과되는 어떤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은 팔고 싶어도 못뭐 파는 거예요. 물건이 잠기겠죠? 그 매물이 귀해지면 어쩌다 하나씩 아까처럼 일시적 이주택으로 뭐 툭툭 물건이 나온 거는 또 수요자분들이 뭐 거기에 또 똘똘한 한 채를 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물건이 가격이 높게 나와도 또 받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가 하나씩 툭툭툭툭 이렇게 터지겠죠. 거래량은 줄고 물건도 잘 나오지 않는데 하나씩 나오면 신고가가 터지고 기존 아파트는 그렇게 움직일 거고요. 근데 그거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짐작하건데 부산의 전체적인 이 아파트 시장 흐름이 옆으로 보합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진적으로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든지 조정 묶인 이후에 제일 처음 우리가 2017년 파리대책 그 이후에 몇년 동안 꽁꽁 묶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조정이 풀렸거든요. 너무 이제 거래량도 줄고,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 해서, 그때 이제 2019년 11월 6일자로 그때 조정을 일부 풀었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밑으로 가야 뭘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지금은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중구랑 기상군을 빼고는 다 묶어놨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 지수며 매매 지수며 이런 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6월 1일 이후에 나는 팔고 싶어도 세금 과세하는 집은 팔았다 하면 거의 7대 3 내지는 8대 2로 다주택자는 정부 거라 생각하고 돈을 다 가져갑니다 뭐 팔겠죠 그러면 어떤 물건이 움직이느냐 6월 1일 이후에는요 6월 1일이 지났거나 말았거나 전혀 부담 없이 사고 팔수 있는 아주 괜찮은 물건은 어떤 거냐면 어, 매수한 지 2년이 지난 관리처분 인가가 난 그런 조합은 입주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2년이 지나면 지금 바뀐 세법이 요게 6월 1일이죠. 요 이후에 1년 안에는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1년 안에는 세율이 70% 플러스 지방세가 있어요. 그리고 만 1년 지나서 이 2년 차에는 60% 플러스 지방세가 있어요. 내가 처음 매수한 날부터 2년 안에 팔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 물건은 안 나올 거예요. 관리처분이 나지 않은 재개발 지역의 주택이나 요런 물건들은 요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70%, 60%가. 근데 2년이 지난 요 물건은 이제 일반 세율이 되겠죠. 일반 세율인데 내가 다주택자다 그러면 2주택 다주택자다 그러면 플러스 20%포인트가 중과가 되고요.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일반 세율 플러스 30%포인트 중과가 됩니다.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입주권은 어떻게 되느냐. 관리처분이 났어요. 요 이후는 사용성인이 떨어지기까지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장 때 이제 지금부터 이 아파트에는 입주하시는 걸 허락합니다 하고 사용성인 임시사용성인 뭐 하여튼 이런 걸로 가사용성인 이런 걸로 어 입주해라도 된다는 요 기준일을 잡아줘요. 그런 세개날 중에 빠른 날이 이제 그취덕기준일이 됩니다. 그 주택에. 신규주택의 지득기준일이 되거든요. 그 사용성인 하루 전날까지는 예 신분은 그냥 입주권이에요. 사고팔 때. 요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안되나요? 중과 안됩니다. 양도차익이 재개발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단계 단계 쭉 우상향을 하겠죠. 관리처분전에 구역지정 때, 구역지정되기 전부터 피가 움직이다가 구역 지정되면 한단계 점프하고 사업 시행인가 나면 또 점프하고 관리처분 나면 또 점프하고 유수비 나오고 나면 투자금이 줄어서 좀더 점프하고 그러다가 입지가 다가오면 기회비용이 이제 점점점점 줄어드니까 입주장 다 되면 그 주변 시세에 거의 근접하도록 시세가 움직여가 가있죠. 요그 직전까지 하루 전날까지는 입주권이에요. 중간 안되니까 팔기 좋아요 안좋아요? 팔기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6월 1일 이후 어, 일시적 2주택. 요거는 기간이 딱 있잖아요. 비조정때 샀다면 하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되니까 안 팔면 안 되죠. 비과세로 팔려고 하면 요런 물건은 나올 거예요. 왜냐? 중과랑 상관이 없으니까. 요런 주택 1번. 그럼 아까 2번은요. 예? 재개발 지역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에 입주권. 요거는 양도할 때 일반세율이라고 했습니다. 중과 안됩니다. 중과 제외 어, 요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어, 관리처분난요 입주권을 철거까지 다 마친 그런 입주권은 취득세도 그냥 4.6에 4.6 토지취득세입니다. 그러면 다주체, 다 주택 다주택이신 분들이 중과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니까 이걸 사가기도 쉽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관리처분이 났는데 아직 철거가 안된 그런 주택이지만 무허가라든지 요런 집들은 또 얼마든지 사기가 좋죠. 주택수 상관없이 4.6이니까. 그리고 이 무허가나 토지나 이런 물건은 관리처분이 나기 전 그런 초기 진도에 그런 그 무허가집이나 뭐 요런 것도 중가주택이 안 들어가고 그냥 4.6으로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살수 있어요. 맞죠? 어, 이런 물건들을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아무 이슈가 없는 곳에 토지 말고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난 입주권 일시적 이주택 그 물건으로 아파트인 경우에 세금 안 내고 나오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높게 나올 거고요. 들어 나온 물건을 다른 분들이 입지가 괜찮은 곳을 받아가면 신고가를 갱신을 할 거고 물량은 없고 거래량은 줄고 이럴 거예요. 기존 아파트들은. 입주권은 나오는 쪽쪽이 제 생각에는 어, 거래가 될 거고 거래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분양권에 대한 어떤 그런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1년 안에 분양권은 77%고요. 1년이 지나면 나중에 입주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66%예요. 분양권의 양도세율이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전국 공통 세율이 그런 걸로 알거든요. 그 세금을 내고 어떻게 그게 사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세율이 그나마 자유로운 곳이 입주권이죠. 물론 초기 자금은 좀 듭니다. 그 구역이나 이런 걸잘 선별을 하면 또 적당한 자금이 맞는 그런 매물들이 있겠죠. 투자 흐름은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어, 현금이 얼마가 있는데 그냥 아니 뭐 소장님 저는 아마 빚 없이 살고 은행에 예금해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꽁꽁 그냥 넣어두시죠. 그러면 그 흐름이 5년만 지나면 어느 곳이든 재개발 입주권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놓으신 분과 현금을 마늘밭에 묻으신 분과는 5년 지나면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다른 지역은 저는 모르겠어요. 분석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부산 지역은 흐름이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데이터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고민하실 거 없이 어, 여유가 있으시다 하면 어 근데 6월 1일이 딱 지난 바로 그 시점에는 조금은 관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6월 1일날는 건강진단을 뭐 받고 와서 예약을 아예 안 잡았었고요, 상담을. 오늘은 몇 분이 이제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다리품을 지금 이제 팔고 계신데, 분위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소장님, 6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조용합니까? 더 바쁩니까? 어떤 물건들의 관심들을 보입니까? 하고 질문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립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론 보태기도 보탰지만 아까 한국부동산원의 그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한번 팔품도 파시고 천품도 파시길 권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늦은 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